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아, 오늘 이분은 제가 예전부터 꼭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어,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니스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아,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정입니다. 네. 10년 전에 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음. 한다라는 책으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시작해서 지금 음. 10년째 경매 강의 운영하고 있고요. 아, 어, 드거운 경매 카페 음.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하죠. 네. 유튜브, 유튜브 이현정 TV 10년... 채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해서. 그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가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네. 2013 어... 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어 그게 개정판이 작년에 또 발간이 됐죠 그렇죠. 다지 어. 경매 관련 책을 내셨나 봐요 네 거는 경매 책이고요 음. 한 권은 시간 관리 책이에요 시간 어. 네. 유튜브하고 책에서 봤어요 저는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자랐구나 라고 <웃음> 하는데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고 네. 또 성인이 되어서 20대부터 안 해본 게 없으시더라고요 네. 음. 어릴 때 유복한 집안이 아니었던 음. 것도 있고요 어. 제가 이제 대출 서류를 내면 호적 네. 초본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40살에 제가 첫 집을 마련을 했는데 음, 그때까지. <웃음> 이사한 숫자가 40번이에요 번이요. 어, 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1년마다 한 번씩은 계속 이사를 다닌 음. 도시근로자의 삶이 거기 나타나 있는 거죠 그게 막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큰 집을 이사는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그냥 네, 다 월세 전세 어.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지금은 음. 그냥 이렇게 내 집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죠그 네. 결혼은 26세 하고 27에 처당이 낳고 결혼 전에 좀 그래도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어. m d 를 일하고 있었는데 음. IMF가 터진 거예요. 어. 그 의류회사인지 말씀하신 거 맞아요. 어. 엄청 잘 나갔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가 음. 출산휴가 중에 네. IMF가 빵 터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 저희 아이가 9 7년1 1 월생이거든요. 네. 어. <웃음> <웃음> 회사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책상이 없더라고요. 책상 없어요. 네. 그 이어서 뭐 회사 본사도 사라지고. 음. 어차피, 둘이 없이 시작을 해서, 네. 월세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얼마짜리 시작했는데? 2,500에, 그때 20만원. 아그래 네. 아. 근데, 그때는 520만원씩 냈었어요. 음. 근데, IMF 때, 지금처럼 막 역전세가 엄청 났었죠. 낫... 음, 네. 그래서 주인집 할머니가 월세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막 음, 하더라고요. 얼마, 좋은 분 만나셨네요. <웃음> 아니요. 제가 이사 가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 음. <웃음> 그래서 결국 끝내 이사를 갔죠. 이제 음. 4천만 원짜리. 아파트, 그때 아파트 4천만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음. 그렇게 이제 한 푼두 푼 모아서 이사하고 이사하고 그래도 음. 4천만 원이 전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계속 전세를 전전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 막둥이를,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요. 네. 막둥이를 서른아홉에 낳았어요. 정말 느낌 나지 않느 네. <웃음> 어. 그것도 큰애랑 막둥이랑 띠동갑이에요. 그러네요. 네. 음. 둘째랑은 열살 차이고. 근데 음. 그때 제가 뭐 특별히 뭐,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한번 음. 키워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네. 제가 애기낳으면서 1년 동안 일을 쉬었고요. 음. 그동안에 남편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웠던 때라 결국은 얼마 못 가서 폐업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애는 셋인데 큰애는 중학교 올라갔고 막둥이는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음. 돈은 없고 음. <웃음> 우리 살고 있는 집은 또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더안 좋은 데로 이사한 게 9천만 원짜리였어요 음. 네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그쵸, 음. 결정적인 거는요, 큰애가 중학교를 올라가는데, 네. 교복값이 30만원인 거예요. 아, 저 세상에, 네. 애기 음. 막둥이도 제가 분유를 안 먹였거든요. 왜요? 분유값이 약간. <웃음> 저들 먹였어요. <오. 웃음> 그리고 큰애들은 제가 집에 있을 때라서 청기적에 있어서 키웠습니다. 음. 그 와중에 30만원 교복을 음. 낼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애셋을 키우지? 음. 돈을 진짜 좀 벌어야 되겠다 네. 라고 음.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매에 네. 들어왔어요뭘 하지? 음. 뭘하지 몰랐어요 전 부동산 모르고 음.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인맥도 없고 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음. 우리 남편도 맞겠군요. 힘들어 죽겠는데 <웃음> 딸린 식구들은 많고 돈 없이 돈벌수 있는 음.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거나 라도 해보자 음. 라고 하던 차에 이제 동생이 경매라는 얘기를 좀 음, 해줬어요 동생? 네. 친동생이요? 네, 아. 친동생이요 그래서 친동생이 먼저 이제 경매 강의를 한번 듣고 온 거예요 먼저 들었네요? 친동생이? 네, 일주일 아. 먼저 음. 다음 주에 저도 동생 따라서 갔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요그래 경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딱 접하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뒤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 전에도 그렇겠지만 근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항상 제자리인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세상은 더 빨리 뛰어가니까 맞아요. 항상 이제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 명언이 있는데 뭔데?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벌 시간이 없다 음, 그죠 네그말 공감합니다 정말 음. 공감합니다 전 정말 음.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상담해 보면 조직에서 이렇게 막 승진도 잘하고 이렇게 음. 하신 분들은 일만 했을 거아니야 그러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재산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진급 못했는데 이제 다른 음, 투 트랙, 쓰리 트랙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재택을 하신 분들은 직급은 대리인데 사, 5 0대 돈은 음, 많이 그렇지만. 벌고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이현정 작가님도 그런 이제 궁합은 통한다 고그죠 궁주통. 정말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을 것 같아요. 아이들 내가 제대로 네 이러다 죽겠다. 그죠 어. <웃음> 정말 고기를 마음껏 사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버리가 없으니까 음. 너무 슬프네요. 저, 음, 이건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못 사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 음, 그래요. 대단합니다. 어, 이제 첫째, 둘째, 셋째인데 그 둘째가 또 돈을 좀 모아서 여기 보니까 지 차를 사겠다고 네. 했을 때 에... 차를 안 사고, 이제. 차, 차 지금... 샀어요. 샀어요? 샀어? 네, 차 샀어요. 어. <웃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 그 책의 스토리를 쓴 음. 내용인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스물 두살 때. 스물 살 때? 네, 스물 네. 살 때, 지금부터 한 2, 3년 전 일, 일이에요. 스물 음. 두살 때, 어, 엄마, 나 차를, 중고차를 살 건데, 음. 어 가서 갖고 와야 되니까 같이 가자라는 네. 거예요. 저기 음. 어디 멀리 가서 가져와야 된대요. 음. 근데, 차? 음. 네가? 어, 어 근데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때 몇 살이죠? 스물 스물 두 살이요. 스물 두살때 네. 네. 네. 아르바이트를 해서 음. 모은 돈으로 차를 사겠다고 하는데 음. 제가 여기서 하지 말아라고 말하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아이랑 이제 이런저런 제이 대화를 하는데 근데 애가 물어보는 거야 엄마는 왜안 말려? 음, 그러게 말릴 줄는 <웃음> 어, 말릴 줄 아는데 너 말리면 안살 거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제 고작 22살인데 제 힘으로 도, 모은 돈으로 자기가 자기 중고차를 사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난 되게 기특하다 음, 그러게요 네. 그리고 네가 차를 사는 네가 넌 이제 차를 가진 2 2 살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집을 좀 가져보는 건 음. 어떠니? 어더니 엄마 난 지금 모은 돈다 써서 중고차를 샀는데 제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년 동안 돈을 모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럼 지금부터 1년 동안 열심히 모으면 1 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을 음. 거고 1 천만 원을 모으면 네. 엄마가 집 사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래. 어... 사실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모았어요 음. 결국 700만 원 모았어요 음.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음. <웃음>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이거로 할래요 어, 30세 미만인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해도 부모랑 엮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소득이, 일정 소득이 유지가 됐다는 음. 게 증명이 되면 이제 세대 분리를 해서 독립 음. 세대 세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조건이 된 거예요. 음. 이제는 알바를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음. 싶어요. 이제는 내 집을 낙찰받게 해주세요. 음. 그래서 700만 원으로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반지하. 네. 네. 경기도 광주에는 음. 관, 반지하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얘를 4,100만 원에 봤습니다. 4,100만 원. 지금 네. 얼마네? 지금 안 팔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음. 임대를 2 0에 40에 냈어요. 2,040. 오 어, 네. 그래요? 오호호. 괜찮죠. 네. 그러니까 대출을 또 80% 저렴하게 음. 낙찰받아서 80% 대출받았거든요. 네. 자기 돈 조금 들어가고 음. 나머지 대출이고 어, 얘를 올수리를꼭 음. 해야 되는 집이었어요. 정말 쓰레기 집이었거든요. 네. 수리 비용은 제가 빌려줬어요. 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빌려줬다가 이제 2천에 40이니까 2천만원 다시 음. 보증금 네, 다시 반환 다시 받았죠. 음. 그리고 이제 1년 반 됐어요. 아, 4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음.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반지와 물건이 불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하자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꾸 전화가 와요. 음. 여기 문제 있어요. 그럼 가서 그거 고쳐. 또 저기 문제 있어요 그럼 또 가서 그거 고쳐요 음. 1년 반 동안 그걸 했더니 집이 멀쩡해졌어요 <웃음> 어, 둘째 아이가 <웃음> 이 과정에서 매매도 해보고 또 새도 나보고 네. 또 세입자 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또 월세도 받아보고 네. 또 월세가 다 내돈이 아니구나 또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경제관념이 확 잡혔을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정말 물이 안 잡히는 때가 한번 있었어요 음.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음. 세입자못 살겠다고 하고 그래서 애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말했죠 너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야 좋네, 좋네. 지금 좋네. 이거 수리를 하느라고 전문가들 몇명 불러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거 같다 까보고 그러면서 돈 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어 하는데 음. 너는 결국 월세 받아서 집 테스트 다 해보고 음. 임차인이 다 얘기해 주니까 고칠 수 있고 매도할 때 아무 문제 없이 팔수 음, 있잖아. 그러게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 너무 네.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같아요. 그 아이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작가님의 그런 마인드셋, 관점을 다르게 봐서 오 이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고 기회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즐거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참. 그 아이는 이제 훌륭한 부모님을 둬서 <웃음> 20대부터 경제관념 잡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20대 청년하고 많이 다를것 같아요. 네. 앞으로 부동산 투자 많이 할것 같아요. 그 네? 둘째 아들은 부동산은 많이 아, 할것 같아요. 이제 이제 7월 달 되면 매도가 가능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매수할 때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매도 예상 가능 금액이 한 음. 1억 천 정도 됐었어요. 2,400은 충분히 그 정도 되죠. 네. 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뭐 그리 잘 음.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진짜 이 지금 당장 판다 해도 음. 한8천원못 받아도 받을 것 음. 같아요. 네. 그래도 8천에 팔면 지금 대출이 한 3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음. 한 5천 정도 종잣돈이 생기는 그러네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이가. 그럼 7월달 되면 나 뭐하지 음... 나 아파트 하면 안 돼요 이제 네, 그래요. <웃음> 처음부터 아파트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뭐 700만원으로 무슨 아파트야 그랬는데 이제는 아파트 할수 있죠 음... 5천 있으면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갑자기 뭐 복권 당첨돼서 1억 2억 나온 것보다 10억 받은 것보다 이한 번의 경험이 네.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마인드가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해요? 임차인 마인드가 아니고 음. 임대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요. 음. 어떡하면 임차인이 이 집에서 좀 편하게 살수 있을까 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네. 임차인이 네, 그렇죠. 임차인으로 사는 분들은 해결 안해요 음. 우리집에 무릎새도 집중해 주줄 때까지 기다려 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근데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정말 뭐, 음, 뭐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저의 네. 도움도 받고 또 이제 막 이런, 이런저런 음. 주위에 무슨 전문가 분들 이제 조금 네. 알게 됐잖아요 음. 그러면 그 대표님들한테 이거는 왜 그래요 물어도 보고 음. 그거를 알아야 나중에 자기가 건물 관리를 할때좀 네.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구조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 그래요. 네. 어. 20대 때 제가 보기에는 다세대 주택 중에 한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음. 이제 다세대 전체 통 건물의 건물주가 될것 같습니다, 아드님. 저도 기대합니다. 음, 충분히 가능할 <웃음> 것 같아요. 네. 네. 네.